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일본어 공부와 관련된 영상을 들고 왔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어 스피킹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여러분, 일본어를 말하기 전에 어떤 언어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머릿속에 한국어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머릿속에서 번역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 언어를 편하게 말할 수 있나요? 일본어는 한국어와 어순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어 문장을 그대로 직역해도 의미가 통할 수는 있지만 현지인이 들으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도 뭔가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무한 리필이라는 말을 정말 그대로 바꿔보면 무겐 리필은 무겐 오카와리 이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번역기를 사용해도 저런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 쓰이는 무한 리필을 말하고 싶을 때는 땡땡 호다이라는 말을 써요. 다베 호다이, 미 호다이처럼요. 예문으로 보여드리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야키니쿠나 다베 호다이니 그츠머데스 실제로 저는 이 땡땡 호다이라는 표현을 일본에 유학 가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현지 어학 연수 학원의 힘 없이도 독학으로 스피킹 실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일본어 스피킹 교재 추천과 일본어의 특징에 따른 교재 활용법, 그리고 방금 말한 타베호다이와 같이 오늘 소개해드릴 책에서 직접 뽑은 어색한 일본어 직역투에서 벗어날 좋은 회화 표현을 중간중간 잔뜩 소개할 예정입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책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올리면서 스피킹 공부를 위한 교재 추천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딱 끌리는 교재를 찾지 못해서 선뜻 추천해드리기가 어려웠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일본어 교재들을 보면 완전히 일본어 능력시험 JLPT를 위한 책이거나 한자 공부를 위한 책이거나 스피킹을 위한 책이어도 예문이 너무 딱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이 실제로 어떤 뉘앙스로 쓰이는지, 어떤 분위기에서 쓰이는지 책에 있는 문장만 보고 알기는 어렵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제가 저의 첫책 추천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이 콜라보를 진행하기 전에 이 책을 정말 이 겉표지부터 뒤 끝까지 한장한장다 살펴보면서 아 이건 해야겠다. 아 이건 소개해드리고 싶다. 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소개 모닝루틴 주말에 하는 일등책 속에 나오는 정말 다양한 주제가 실제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책 속에 담겨 있는 수많은 예문들을 보니까 실제로 제가 일본에서 이런 표현들을 썼던 경험이 떠올라서 피식피식 웃을 정도로 예문들이 정말 재밌었거든요. 바로 모닝 루틴 예문 몇개 보고 갈까요? 아시와 아산 이와이레스. 쓰. 여러분 어떠한데? 니도 내시て시마이ま스 아삭아로 바다바다 시잘 맛이다. 또 너무 슬프고 공감갔던 예문을 소개하자면 다시노시미야 다이에토 터그기야 리바운드 데이스. 누가 책에 제 얘기를 적어놨는지 아무튼 더 자세한 책 소개와 공부법 회화 표현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본어 스피킹의 특징을 간단히 짚어 가볼게요. 저는 영상을 통해 듣기를 하면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순으로 공부를 했어요. 실제로 듣기를 통한 공부는 스피킹을 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기초를 다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저처럼 히라가나 가타카나 간단한 문법 정도만 아는 상태에서 들릴 때까지 시간을 쏟는 것과 어느 정도 문장 표현이 익숙해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건 효율 면에서도 차이가 크겠죠. 일본어는 문장을 만들어서 스피킹이 되기까지의 진입장벽이 낮아요. 발음도 어렵지 않고 한국어와 어순이 비슷하기 때문에 단어와 간단한 문법 정도만 익히면 사실 의미가 통하는 문장을 구사하기까지 그다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행을 위한 간단한 회화를 외우거나 인사를 하는 정도의 스피킹은 초보자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제대로 말하는 것. 즉, 현지인들이 말하는 듯한 자연스러운 구사능력이겠죠. 일본어는 남녀 말투 차이, 존경어와 겸양어, 한국어처럼 어미에 따른 말투와 분위기의 차이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요. 그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캐치하려면 일본어의 귀와 입이 익숙해져야 될 것이고 그만큼 시간도 많이 필요할 거예요. 좋은 일본어 교재를 고르려면 그 기초공사를 잘 도와줄 수 있는지 일본어의 특징을 잘 녹여냈는지 봐야 할 텐데 단순히 문법과 예문, 해석을 늘어놓은 교재로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재는 처음 입 트이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책. 당연히 내용도 중요하지만, 훈련 구조가 잘 되어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30초 일본어 말하기 스피킹 매트릭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완전 생초보를 위한 책은 아니에요. 히라가나 가타카나는 물론 기본 문법을 알고 있고, 일본어를 어느 정도 접한 적이 있는 초중급자, 중급자분들을 위한 책이에요. 보시다시피 조금 두께가 있긴 한데 생각보다 꽤 가벼워요. 일본어 전문 통역가이자 번역가이신 함채원 선생님께서 만드셨고 영상 초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스타 감성돋는 카페와 같은 표현처럼 실제 네이티브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인스타 감성돋는 카페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인스타바이스를카페니 이기마스. 제목에도 쓰여있는 이 스피킹 매트릭스가 뭘까 하고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영상 시작하면서 외국어를 말하기 전에 어떤 언어가 먼저 떠오르는지 질문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스피킹 매트릭스란 한국인이 외국어를 말할 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진행 과정을 말해요. 그 과정을 분석해서 기본 규칙과 상황별 핵심 표현을 채우는 인풋, 그리고 이를 응용해 실제로 말하는 연습을 하는 아웃풋 과정으로 55일 동안 체계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어요. 모든 학습에 스텝이 있고 학습자가 그냥 스텝을 따라가면 실제로 입이 트이게 도와주는 훈련 구조가 탄탄한 거죠. 스피킹 매트릭스라는 용어가 생소해서 어떤 점이 좋은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책에서 좋다고 느낀 점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우선 어미에 따른 미묘한 말투와 분위기의 차이가 한국어 해석에도 정말 잘 드러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해석도 단순히 한국어 해석만 쓰여져 있어서 그냥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비슷한 표현은 뭐가 있는지 등 뒷부분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 문장을 볼까요? 페이퍼 드라이버 레키 쯔는 난데스 뒤에 있는 설명 부분을 보면 왜 장롱면허를 페이퍼 드라이버라고 하는지 이 단어뿐만 아니라 땡땡 레키를 다른 어떤 표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부연 설명이 너무 좋아요. 예시가 조금 슬프지만요. 하나 더 볼게요. 네타바리 신아이드 ください 스포일러는 영어니까 일본어로도 가타칸으로 스포일러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레르가 합쳐진 은어라는 것 실제로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나와있어요. 저는 무작정 외우는 걸잘 못해서 단기간에 반짝 외운 것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런 설명을 읽으면 기억에 더 오래 남겠죠? 마치 영상을 통해 공부하면 그 장면이 기억나면서 더 오래 기억에 남는 효과를 주는 것 같은 거죠. 스피킹을 위한 훈련사지만 이런 부분은 학습자 입장에서 혼자 공부하기 정말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음성 파일 QR코드를 찍어서 바로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는 것도 물론 좋았지만 일본어 예문만 읽어주는 음성 파일 뿐만 아니라 함찬 선생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녹음하신 저자 음성 강의가 정말 좋았어요. 앞에서 직접 과외받는 느낌이랄까? 첫 번째는요, 술자리를 갔다 또는 뭐 회식을 하다, 모임을 하다 라는 표현은 로미카이오스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책을 통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책 활용법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영, 스텝 1. 취미다. 취미です. 슈미 카페메그리가 취미です. 카페메그리가 취미です. 카페메그리가 취미です. 아웃풋으로 넘어가게 되면 문장들이 길어집니다. 한국어만 보고 이 옆에 있는 일본어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카페메그리 했잖아요. 그거를 한번 볼게요. 커피가 大好きでカフェ巡りが趣味です 커피가 대好きで 카페 메그리가 취미 데쓰 지금까지 영상 속에서 제가 예문을 몇개 소개해드렸는데요. 추가로 책 속에서 직접 뽑은 한자를 그대로 직역하면 어색한 표현이나 현지에서 잘 쓰이는 문장 몇개더 알려드릴게요. 각각 다른 페이지에서 가져온 예문들이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처럼 스토리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오늘은 한학생 친구들과 함께스는 終電を逃してしまう 2回も乗り換えないといけません毎晩メイクを落とすのが面倒です 2日酔いがひどいです 寿司の出前を頼んで食べました食べ物の好き嫌いが全くありません 오우간을 타노시무즈 모리 데스 바라에티방금이 이하 마트 이마스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이벤트가 있어요 책을 구매해주신 분중 10분께 독서대와 저의 손편지를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30초 일본어 말하기 스피킹 매트릭스 나는 일본어 스피킹 교재 추천과 자연스러운 회화 표현을 몇개 알려드렸는데요. 일본어 공부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며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